안녕하세요. IM t o 입니다 오늘은 손. 손은, 어, 임팩트 드라이버를 좋아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, 임팩트 드라이버는 가볍습니다. 제가 예전에 국내 유일 임팩트 드릴 DTP141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. 임팩트 드라이버보다 햄머 드릴 드라이버가 좀 무겁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, 디월트 어,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량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DCF809N 요벼툴 이거 0.96kg, 그 다음에 DCF887N 요거는 0.9kg, 그 다음에 DCF885N 요거는 0.93kg이네요 감좀 잡아 드리기 위해서 드릴 드라이버 그 다음에 햄머 드릴 드라이버 랑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dcd709n 요건 햄머 드릴 드라이버고요 이건 1.2kg 그 다음에 dcd708n 이거는 드릴 드라이버 1.1kg 그 다음에 dcd996n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 햄머 드릴 드라이버 1.6kg 그 다음에 dcd991n 요거는 프리미엄 드릴 드라이버 요거는 1.5kg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어 임팩트 드라이버 베어 툴은 어 1kg이 좀 안되고 그 다음에 드릴 드라이버 그 다음에 햄머 드릴 드라이버 베어 툴은 1kg이 넘는 걸알수 있죠 뭐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임팩트 드라이버가 이제 뭐 드릴 드라이버군 보다 좀 컴팩트하니까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. 그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척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 아무래도 이런 임팩트 드라이버의 육각 척보다 그 다음에 이런 드릴 드라이버 군의 척이 아무래도 딱 봤을 때더 무게가 나가는 것 같죠. 굳이 어 무게를 재지는 않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죠 그 임팩 트 드라이버는 킥백 현상이 없습니다 킥백 현상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두개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요 여기 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임팩 트 드라이버는 어, 킥백 현상이 없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아무래도 그래서 어 제가 앞에 언급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임팩트라이버로 드어 드릴 작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지금 딱이 말을 들으면 이제 제 구독자들은 이런 어 궁금증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실 겁니다 야 지금까지 니가 어어 임팩트라이버는 드 드릴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잖아 라고 어 의문을 품으실 거죠 제가 어 여기서 잠깐 아파트 분양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구 모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옵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은 약 1억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약한 4천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은 약한800 정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옵션에 대해서 반발하신 분들은 어 아니 거기가 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 그래서 어, 분양가로는 돈을 못 버니까 옵션 장사하는 거냐 라면서 이제 반발했고요 그 찬성파 분들은 어 그래도 뭐그 안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이제 뭐 유럽 고급 뭐 수전 그 다음에 사후 as 이제 그런 것을 들으면서 옵션을 계약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 정답은 없죠 이제 각자의 어 장단점을 따진 다음에 거기서 가중치를 둬서 어뭐 무옵션을 하든 이제 풀옵션을 하든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.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이제 각자 내리는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어 임팩트 드라이버는 드릴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. 어 원칙적으로 어 임팩트 드라이버, 딱 말에 나와 있잖아요. 임팩트 드라이버 임팩트 드라이버는 드릴 작업에 적합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, 첫 번째 굳이 어, 드릴 작업이 정교할 필요가 없고, 두 번째 길이가 빨리 따라도 상관없고,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육각 척을 거는 이런 불편함을 내가 감안할 수 있다면 이런 제가 앞에 언급한 단점들보다 어, 내 손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면. 임팩 트 드라이버로 이제 드릴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본인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고 이제 장단점 그런 것들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내가 어디에 가중치를 두냐 이제 그런 거에 딱 생각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한다면 공구 사용의 만족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